네. 작평곡 강의 9강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븐스 코드라는 것은, 음, 그냥 세븐 코드가 아니라 세븐스라고 이게 서수로 한 것은 7도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7도음은, 음, 한 종류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7도음 메이저 세븐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7도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븐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7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플랫세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븐스음이 코드에 추가될 때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근음으로부터 일곱 번째 음을 따져서 한 장칠도 그 다음에는 근음으로부터 일곱 번째 음보다 반음 모자란 단칠도 그 다음에 음 근음으로부터 일곱 번째 음은 음인데 플랫이 한번더 돼서 또 반음이 모자란 바로 감칠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 세븐스 코드 중에서 특별히 다이어토닉 세븐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 C키의 어떤 키의 기본 코드 기본 코드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음계의 음을 이용한 자기 스케일의 음을 이용해서만 생기는 세븐스 코드를 다이어토닉 세븐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C키죠 C키에서 C키의 특징은 샵이나 플랫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븐 코드를 만들 때뭐 샵이 붙는다든지 뭐 플랫이 붙는다든지 이런 걸 없이 다그 C키 스케일에 있는 음만 가지고 일곱 번째 음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은 코드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 저절로 생기는 코드를 우리는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라고 합니다 네. 이 악보에 있는 일곱 개의 코드가 바로 C 키에 C 키에서 생기는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 일곱 개를 그린 것입니다. 자, 먼저 음, 한번 살펴보죠. 자, 맨 처음에 생기는 코드가 C 메이저 7. 그다음 두 번째 생기는 것이 D 마이너세 7. 세 번째도 마이너가 나옵니다. E 마이너세 7. 네번째는 메이저가 생깁니다. F 메이저 7. 다섯번째는 그냥 세븐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냥 세븐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미넌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7 또는 G 도미넌트 세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코드는 또 마이너 세븐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마이너 세븐. 마지막 일곱번째 코드는 이름이 복잡하지요. 좀 B 마이너 세븐 플랫 5. 이 괄호는 7과 플랫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지 괄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니까 그냥 이, 그 화성학 이론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은 C 키의 경우고 그냥 모든 장음계, 장조 스케일에서 얘기할 때는 원 메이저 7. 이 메이저라는 말은 대문자로 쓸수 있습니다. 1 메이저 7. 소문자로 쓰면 은 마이너입니다. 2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3 마이너 7. 4 메이저 7. 5 7 5 d o m i 7. 그 다음에 6 마이너 7. 그 다음에 7 마이너 7th 5.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세븐스 코드라는 것은 사화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포 노트 코드라는 것입니다 음이 4개짜리로 된 코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무 음이나 4개를 쌓은 것이 아니라 1도, 3도, 5도는 기본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트라이어드를 구성하는 핵심 음정들이죠. 1도, 3도, 5도. 여기에 7도가 들어갑니다. 7도. 이 7도는 한 종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도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는 네종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세븐 코드는 더 있습니다. 종류가 여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디미니시 세븐, 메이저 마이너스 세븐, 그니까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다음 오그멘티 디드 세븐, 그다음 세븐 플랫 파이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C 키에서 저절로 생기는 음을 하나씩 더 쌓았을 때 생기는 것은 네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다이어토닉 세븐 스코드 네 종류를 확실하게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메이저 세븐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메이저 코드에다가 장칠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세븐스는 다이어토닉 중에서 두번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장조인데 이 메이저 세븐스는 장조 코드인데 의외로 두 번밖에 안 나오죠. 네, 세븐스 코드가 메이저 세븐스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구성음은 도, 미, 솔, 시가 들어가 있고요 파라, 도, 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 세븐스가 나옵니다 마이너 세븐스는 마이너 코드에다가 7도음을 쌓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단 7도가 됩니다 네, 그 같은 키 안에서는 여러분이 뭐 따로 세븐음을 계산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쌓으면 저절로 단칠도가 됩니다 음, 장조인데 장조인데 의외로 마이너 세븐스가 세번이나 나오죠 여기 D마이너 세븐, E마이너 세븐 A마이너 세븐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에 마이너 세븐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도미넌트 세븐스 또는 그냥 세븐스 이것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거는 메이저 코드인데 아까는 메이저 코드에 장칠도 로 음을 추가된 것이 이 1과 4였는데 이거는 단칠도음이 됩니다 이 다섯 번째 화성에서는 세븐음을 쌓다 보면은 이게 계산해 보면은 아직은 여러분 장단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일단 은 외우세요 이 다섯 번째에서는 단칠도가 된다라는 거. 바로 요 파라는 음이 이솔서부터 따졌을 때단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요 자리 이 다섯 번째 자리에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도미노트 세븐스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자, 그다음 4번 하프 디미니시드 세븐스. 자, 이것은 반만 하프 반만 디미니시드 감소된 세븐스 코드란 뜻입니다. 네, 디미니시드죠. 네. 스드가 아니라 자, 하프 디미니시드 세븐스. 이거는 이렇게 파이 모양 원을 가로지른 이 파이 모양 세븐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 동그라미를 디미니시거든요. 디미니시를 반 쪼, 어 반을 쪼갰다라는 뜻입니다. 하프 디미니시 d 세븐스. 근데 이것은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이너 세븐 플랫 5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성음을 따져 보면은 결국 마이너세7 코드인데 5도만 플랫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이 하프 디미니시드 7도 마이너 세븐과 가까운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븐 코드를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를 만들면은 이 7개 중에서 두개는 메이저 세븐인데 이 다섯 번째 거는 도미넌트 세븐 이것도 메이저기 메이저죠 그러니까 이거를 메이저와총세개가 되죠 C, F, G 이렇게 메이저 코드는 세개고 마이너 계열이 하나, 둘, 셋 셋, 네 개. 이 하프 디미니시드도 마이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 하나하나 잘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들어두시고, 아, 세븐스 코드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구나. 표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일단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는 또 계속 각각의 키와 코드를 배우시면서 음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븐스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 세븐스 코드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키에서, C키에서 저절로 생기지는 않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키에서 데려와야 하는, 하는 코드들입니다. 특수한 세븐스 코드들.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븐스 코드를 쓰느냐? 예, 이름도 복잡하고 음도 하나 더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반을 칠때 손가락이 하나 더 필요하고, 그리고 기타도, 음, 기타의 경우에는 세븐스로 잡으면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지션상. 하지만, 뭐더 어려워 보이고. 자, 세븐스 코드를 쓰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음이 네 개이기 때문에, 트라이어드는 음이 세 개죠. 1, 3, 5도 안에서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 3, 5도를 중심으로, 세븐스 코드를 적극 사용하면 1, 1, 3, 5도 외에 7도 음으로도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에 쓸수 있는 음이 더 옵션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화려한 멜로디, 그리고 원래는 불협 음이었는데 세븐스로 코드를 바꿔주면은 그 코드에 안 맞던 음이 코드에 맞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성이 당연히 더 풍부하고 화려해집니다 네. 음이 하나 더 들어가면 울림이 더 화려해지고 풍성해지죠 네. 듣기에는 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음, 대신에 화려하고 풍부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왜이 세븐스 코드를 쓰느냐? 자, 여러분께서 화성 이 다이어토닉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 다이어토닉 뿐만 아니라 모든 코드를 세 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토닉,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 도미넌트 이세 가지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작곡이나 편곡을 하다 보면은... 음 아, 뭔가... 토닉하고 서브 도미넌트의 중간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나중에 배우실 이제 근음, 그 슬래시 코드라는 것도 있고 텐션 코드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세븐스 코드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입니다 7도음에 하나 추가됨에 의해서 그 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서 코드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F 코드가 있습니다. F 코드. F 코드는 C 키에서는 서브 도미넌트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죠? 원래는 파라도예요. 파라 도. 그래서 F 코드를 쓰면은 서브 도미넌트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타지 않은 원액. 아무것도 넣지 않은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븐, 메이저 세븐을 만들면 은미 라는 음이 추가돼요. 이게 일곱 번째 음이거든요. 미가 들어가면 은 파라 도미가 되면서 F 메이저 세븐이 되는데 이미 라는 음은 어디에 있는 음이냐면은 이 토닉, 주로 토닉 계열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도미솔 할때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솔도, 미솔시 할 때도 여기 미가 있죠. 그 다음에 라 도미 할때 여기 미가 있죠. 이 도미솔이나 미솔이나 라도미가다 토닉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닉의 특징음은 미입니다 미가 들어간 때 토닉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서브 도미넌트에도 미를 집어 넣어주면 이게 강한 서브 도미넌트였는데 미가 들어가면서 마치 설탕이나 크림을 넣은 커피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죠 서브 도미넌트 느낌에 토닉 느낌이 살짝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븐스 코드를 쓰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